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수진입니다한 어, 두달만에 어,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음, 시험이 일요일날 있습니다. 7월 26일인 거 맞죠? 네. 오늘 조금 어, 날짜가 별로 없는데 어, 목, 금, 토, 여러분 공부할 시간은 3일 정도 있는데 이 3일 음, 시간에는 새로운 문제를 좀 보는 것보다는 음. 어, 기존에 봤던 거를 다시 한번 어, 어려운 문제, 오답노트 좀 만드셨으면 그거를 조금 번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두달 전에 올려드렸던 문제 여러분들이 음, 보셨으면 그때 어, 2004B까지 아마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어, 2004B가 음, 4월 음, 둘째 주 시험이었고 5월 달이 시험 이세번 있었어요 근데 어, 제가 해드릴 거는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 그래서 A 보이시죠? 그 다음에 C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 어, 어, 2006C 이렇게 해서 어, 이제는 코로나 때문인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상황 때문에 어, 토익위원회가 한 달에 세 번의 시험을 어 이렇게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세번 시험이 있으니까 감이 좋을 때쭉 보는 것도 좋고 감이 나쁘면 쭉 보는 게 거의 점수의 변화가 없으니까 조금 더 공부하시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기랑 맞는 달에한달건릴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조금 어려운 쪽에서는 좀 피해주고 아는 쪽에서만 나와주고 내가 봤던 지문의 내용이 좀숙달된 상태에서 그 지문을 빨리 읽는 속도감 어 이런 것들이 좀 좋을 때 어, 한주 보고 그 다음 또 보고 또 보고 이러면 한 달에 세번 보면 좀 점수가 어, 한 번은 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30문제 더라고요 추려보니까 딱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7월 26일 대비 어, 특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 할게요 자 1번 문제 자 제가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좀갈 건데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 어, 다 읽고 뭐 해석 좀 하고 이렇게 어, 푸는 방식으로 갔도 어, 여러분들이 마친다라고 해도 그게 이제 시간에 대한 안배가 독해에서 성공적이지 못하니까 만점이 안 나오고 고득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 그다음 이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한다라는 저의 방법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고 네 음, 입맛에 좋은 거네 그르셔서 <웃음> 여러분 쓰시길 바랍니다 자 ABCD 1번부터 갈게요 음, 2005의 A 첫째 달의 어, 문제 좀 어려운 거를 치워봤고요 제가 물론 이제 문제가 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히는게좀 시간이 걸리고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어, 관련된 어떤 예전에 출제됐던 내용들 기타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하면서 갈 테니까 그거를 잘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ABCD 보기를 보면 항상 문제는 보기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 음, 빈칸 주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정답이 어, 나오게 되는 게한 3초 빠르면 그 다음 뭐 많이 쓰면 한 5초, 어, 더 많이 쓰면 8초 어, 맥스만 8초로 보시고요. 한 5초 미만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웃음> 그 다음 900점이 넘어가신 분들은 어, 디렉션 나오는 그 순간부터 101번을 풀어내려 가시기 때문에 한 문제당 한 1, 2초에서 더 빨리 어그 시간을 좀 끊으시죠. 그렇죠? 근데 어 고를 때어 어려운 문제가 이제 앞부분에 좀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어 약간 그런 점을 이용하는 고난이도가 앞부분에 좀 들어갈 때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어디에 위치하든 음, 나다 갖다 줘 봐. 내가 다 풀어 줄게. 이런 식의 어떤 고수가 된 다음에는 어 이제 어 고득점이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ABCD even though 는 접속사죠 부사 e 접속사 f o r o a n t i n g e things, 전치사 플러스 명사 m 요 i s m i a r m y i l there a r t h i t e r e a r y t h i n there are many things, there are m 가 n y things, there are m 부사 y things, there are many things, there are many t h i n g e r e e s e r e a e y t h i n s r are m y things, r are m y t h i n g t h e r a t i n g t h e r n y i g e r o w n i n g s t h e r 자 여기서 rarely가 거의 보면 안타죠. 생각을 거의 안한다. city d r l l e r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 그 자신들의 어떤 꽃 음, 이런 식물들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 안한다. creating an urban garden is not that difficult. 자 여기서 어, 약간 내용에 대한 어떤 흐름이 조금 확 느껴져야 되죠.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rarely think 안 하는데 이게 difficulty가 거의 안 한대요. 그렇죠? 자 그럼 해석이 어, 이렇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이거 잘 기르려고 안해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뒤의 내용이 역적관계 A정답. 자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푸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기 보고 주변 보고 정답. 자,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훑었어요. 음. 자, 이런 분위기 아시죠? therefore e v 뭐 부사 이렇게 섞어 있고 자, 이거는 이제 품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법으로 푸셔야 됩니다. creating an urban garden is 자, 여기 뒤에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동사 있고 뒤에 동사 있으니 이뒤 중간에 들어갈 거는 부사절 접속사 밖에 없어요. 자 그럼 뭐예요? 접속사 하나 있네요. a.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어, 만약에 여기 에 이제 because 이런 게 있으면 그때는 해석을 들어가야 되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음더 전혀 정답으로 고려될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자 그래서 이렇게 답이 처리가 돼요. 이 therefore라는 게 이제 음 부사가 나올 때요. 8 5에서 6에서는 접속부사지만 절이 있고 and 이렇게 있고요. 여기 빈칸이 있고 절 이럴 때가 답이 돼요. 어. 완벽한 문장에 이제 부사니까 부사는 없어도 문장이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가 답이 됐고 therefore도 이렇게 출제가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어휘 문제네요 자 훑었고 올라가서 볼게요 음 얘는 조금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음 일단 여러분들이 약간 생소한 어휘 뭐예요 어잘안 접해봤어요. 어, 들어보거나 읽어보거나 이런 게 조금 드물면 약간 좀 어, 무슨 뜻일까 이런 좀 멈춥이 나오는데 멈춤 앞에 어, 대문자 표시 박물관 이름 Occupy a temporary space 어, 일시적인 잠정 쭉 가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잠깐 일시적인 스페이스를 occupy 한대요. 그러니까 그쪽에 러니까그 계속 이 뮤지엄이 있을 거가 아니라는 얘기고 while, 자이 while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 하는 반면에 가 있고, 뭐뭐 하는 동안이 있습니다. 뒤에가 is undergoing. 자, 이렇게 진행이 있으면 뭐뭐 하는 동안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It's a current. 여기서 it's가 소유격인데, 뭐를 소유해요? 앞에, 예. museum의 current, 현재 뭐가 is undergoing renovations. 자, 이게 개조예요. 개조, 그쵸? 자, 그러면, uh, view, view가 개조를 하고 있다. Location. 자 이걸로 많이 틀렸죠 여러분. Location이 음. Undergoing Renovation. 뭐 Location이 얘기하는 게뭐 지점도 있고요. 그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뮤지엄은 Temporary Space를 갖고 있고 어, 가지게 되고 다른 곳에서 잠깐 동안 어, 뭐 전시를 한다든지 자 오만 동안 이 뮤지엄에서 지금 현재의 어떠한 곳이 Renovation을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 부류의 같은 종류의 것. 그니까, 러 뮤지엄이 이렇게, 어, 뭐, 저기, 야 앞에 있는 이름이 있으니까, 어, 그리고 이 뮤지엄은 다른 곳을 사용하는데, 이, 어, 뮤지엄의 현재 assortment. a s s o 가 이제 부류, 종류,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의, 음, 현재, 그런 박물관들. 그니까, 러 다른 장소겠죠. 예,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하는 동안, 어, 할 것이다. 그래서 D밖에 될게 없어요. 이렇게 한국말로 깔끔하게 뭐 나올 만한 게 없어요. 부류 종류를 알고 있는 어, sort, sort of 뭐 종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 그래서 어, D 정답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좋고요. 음, 오답을 확실하게 지어 가시는 것도 좋고 내용 관계에 따라서 이게 언덜고잉을 하니까 지금 이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계속 갈게요. 자, 3번 문제는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백지를 수식하는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 음, 사실이죠, 사실. 자, 사실 을 수식하기 좋은 거는 verifiable, renewable. 자, v e r i f i a b l e 뭐야? 증명하다. 증명 가능한. 자, 그다음 renewable, 갱신 가능한. 어, 찬치? 주의를 기울이는. 얘는 사람하고 어울려요. 음, 주의를 기울이 어, attentive audience 아니면 어, 비동사 뒤에 들어가서 be attentive 이렇게 해서 모의 주의를 기울이다. Competitive. 자, 이거는 경쟁력 있는이죠. 그 자, 그러니까 factors. 음, 자, when, 뭐 다울터야. 어, 힘들면, when writing a signing report, stick to fact and avoid overly colorful language. 자, 어떤 fact에 stick to? 어, 좀 집중하는 얘기죠. 어, verifiable. 자, 그 사실 이 입증 가능한 거. 그래서, r e p o r t e r 쓸 때는 어,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 자 이게 정답이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요 Verifiable이 허용사 문제 어휘로 이렇게 나온 적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그런 유형의 문제다 본인 유형이 아니라 어휘가 이제 선별이 됐기 때문에 한번 나왔으니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좀 골라봤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은 Attainive Fact라는 C로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Stick to 그러니까 오답에좀 그런 유형들이 어, 디테일하게 뭐가 뭘딱 수식하는 그 부분만 어, 좀 봐야 되는데 어, 문장의 어떤 흐름의 기분, 어, 문맥, 응? 응, 뭐 카누티이션 그런 의미 자체가 약간 좀 흘러가는 그런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오답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s t i 어디에 집중하라. 어? 어. 그러면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 찬이 팩트라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의를 기울이는 건 주의력이 필요한 건 사람이지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 4번으로 갈게요. 자 정답 표기 좀 해드릴까요? 음. 자이 예, 정답. 자 요거 정답. 그다음에 이 예, 정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4번 갑니다. 오케이. 자 4번. 자 보기 받고 I N G P P. 자 올라와서 봤더니 visitors under 18 years of age may enter. 자 동사 있습니다. Enter the fairground only when then by another 자, visitor가 근데 나이가 1 8 살인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데 어덜트 어른하고 동반이 될 때. 자, 그럼 동반이 된다라는 거니까 어 누구를 동반하다가 아니라 동반이 되어 짐을 다한다. 그래서 B 정답 이렇게. 자,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어, 보기가 준동사로 구성이 돼 있어요. 준동사는 총네 가지인데요. ing, 현재 분사, pp, 분사, 과거 분사, 불규칙 350개 암기돼 있어야 되겠고요. 투부정사, 자, 그 다음에 동명사 이렇게. 현재 분사하고 동명사의 모형사는 똑같은데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이렇게 준동사로 있는 경우에 동사가 이렇게 있든지, 자, 이렇게 섞여 있어요. 준동사하고 본동사가 섞여 있으면 항상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는 얘기는 절의 개수와 본동사의 개수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메이 안철이 있기 때문에 이왼 안에 있어서의 이절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왼 안에 동사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없죠. 자 주어가 없이 본동사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싸움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자얘네들끼의 싸움은 결국에 태문제에요 태. 자 태라는 건 수동태 능동태죠. 어카 어캄. 바니가, 어, 타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 순서는 이렇게 가세요. 본동사, 준동사, 자, 절의 동사, 개수 확인, 주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 본을, 어, 본인지, 준인지. 본이 들어갈지, 준이 들어갈지, 여기서 나와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준이 들어갈 게 나왔다면, 얘는 태문제. 그래서, ING냐, PP냐는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이걸로 가셔야 돼요. 자, 목적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음, ING가 정답이 돼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행위를 하니까. 목적이 없다. 없다? 그러면 앞에는 PP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가 없으니까, A company라는 B가 정답이 을을 아셔야 되겠고요.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선생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분들은요. They are. 이게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hey는 비지를 받은 대명사고요. B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they are이 빠져서 부사절이 부사구로 줄어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는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조금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에 강의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부사절이 부사구로 줄고 여기서 또가 뭐 없어지면 뭐가 돼요? 분사구문. 웬이 없어지고 쉼표 찍으면 분사구문까지 들어갑니다. 자 5번 갈게요. 자 5번 와,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말들이 많았던 문제를 제가 기억하는데 일단 설명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 이게 왜 안되고 이해가 되고 라는 그 명확한 설명을 좀 아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어, 살펴드릴 텐데 자 보기는 전치사 문제죠 over, except, will, besides 얘는 저, 접속 부자도 있고 전치사도 있는 전치사일 때는 옆필이라는 뜻이 있고요 because the full contract file is too 자 항상 제가 이거 그냥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라는 거는 어, 양보, although even though inspired, 자, because, 인과 관계, due to, 전치사, 어, 목적, in order to, 그 다음에, 역적, but, 이런 것들, 자, 이게 이제 내용을 굉장히, 막, 어,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Full country fight이 너무 어떠하대요? 자, 이게 부정이죠. Large하대. To send a by email. 자, to, 형용사, 투부정사, 뭐뭐 하긴 너무 뭐뭐 하다. By email, 아, 이메일이라는 mail. 자 이거는 그냥 어, 실제로 동봉해서 우체국 가가지고 붙이는 걸얘기해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이렇게 메일로 붙이게 너무나 많은 이러 e 하기 때문에 I'm enclosing 제가 동봉해요. 어떤 그런 버전을 동봉할까요? 어, 간단한 버전이겠지. 자, supporting uh, document 이거는 동영사 아니고 현재분사가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거예요. 부가적인 supporting 할수 있는 부가적인 그런 document 를 빼고예요. 그렇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틀린 게 이거예요. except. 얘를 제외하고, 얘를 제외하고, 어, 그 다음에 without. 이거를 빼고. 이게 엄청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거에 대한 차이를 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자, except은 except 뭐를 빼고, e x c e 를 빼고, 그러면 나머지가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어, 자, 개 빼고 다 나머지 가자. except you. 넌 빼고 나머지 다 괜찮아. 어? except 못 빼고는 그거 다키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어, 조건이 될 때를 쓰는 거예요 자, without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이거 빼고 예요 명사를 그냥 빼고 나머지가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만 제외하고 이럴 뜻이기 때문에 어, 어떤 게더 좋을까 supporting document를 빼고 나머지가 아니라 다, 다, 다큐멘터리를 다 빼고 아주, 어, 때 빼는 a v version, e 간단한 버전으로 동봉을 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뺀 나머지 문서들을 보내드린다가 아니라 country 파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이거를 그냥 빼고 어, 어, version인데 이제 그 간단한 version 이라는 게 어, 말이 되겠죠. 그죠? 어?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음. 10개의 파일을 보냈는데 10개의 파일이 너무 크니 어, 10개의 파일이 크니 1,2,3,4,5,6,8,1,2,3,4,5,6,7,8,9,10 어, 1, 1 10, 0개1 어, 0개을 보냈는데 음, 이유가 뭐가 됐던 제가 어, 10번 빼고 9번 다 보낼게요 그러면 그때는 except 이래요 except 10th file and I will send you the rest of them 근데 uh, without은 어, 그런 의미가 필요 없다는 게 10번 빼, 빼고 나머지가 아니라 10번 빼고 보내드린다 그 애를 뺀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supporting document가 필요 없으니 이거를 빼고 어, 간단한 버전 보내드린다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이유라는 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게 크니 아, 제가 말하면서 자꾸 어, 여러분 이해 되셨는데 자꾸 말하고 있네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예 실시간으로 제가 아직 새가슴이어서 음, 여러분 뭐 댓글 막 이상한 거 달면 제가 또 상처를 받았어 아직은 실시간으로 못해드려가지고 어, 그냥, 그냥 보세요. 어, 이유가 이렇게 해서 이거 빼고 보내드린다가 맞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니 이거를 빼고 나머지를 보내드린다. 인과관계가 확립하지 않는다는 라 말입니다. 정리 되셨어요? 네다 어, 설명된 걸왜 자꾸 반복하세요 이런 소리가 지금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 C가 정답이 됐던 문제 여러분들 엄청나게 틀렸어요 음, 정말로 자그 다음 계속 갈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밑으로 조금 내릴까요 자이 문제는 음. 지금 이렇게 보시면 The Asmate, Asmate, Asmating, Asmation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할게 명사 형태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완벽한 명사입니다. 근데 Asmate가 발음이 두 개예요. Asmate 하면 동사고 a s m a t 하면 명사예요. Asmate가 동사일 때는 예측하다, 계산을 미리하다, 어림잡다 a s m a t 라는 명사는 견적서가 됩니다. 견적서 어. 자 앞에가 All Earnings가 있어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셨는지 제가 좀 보면은, 음, 자, 이렇게 했던가 아니면, 어, 어, estimation. 이렇게 두 개를 틀렸어요. 음. 근데, 이 earning이라는 것도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earnings가 수익이라는 거로서, 어, 이게 s가 그냥 달린 단어예요. 어, 예전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savings plan이 나왔거든요. 자이 세이빙스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게 어카운트를 많이 알고 있죠 저축 계좌. 그렇다고 S가 이게 복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단어 자체가 그냥 명사로서 저축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도 수익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비스플레가 저축 상품이었던 걸로 어, 출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복합 명사 여러분. 복합 명사. 복합 명사는 명사 플러스 명사. 엑센트 어디죠? 앞에 주죠, 그죠? 렇 그래서 제가 맨날 블루진 같고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앞에 액센트를, 액센트를 앞에 줘요. 블루진스가 됐다가, 이제 청바지가 명사, 명사가 그 단어 하나가 되니까, 블루진스라고 앞에 액센트를 줘야 되는 복합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 earning이 이렇게 있고, 여기 명사가 와야 되는 게 맞아요. 어, 근데 이제, summit라는 동작에 대한 대상을 생각할 때는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e s t i m a t 이건 추상인데, 평가, 미리 진, 어림, 짐작을 내겠어요? 손에 안 잡히는데 어, 손에 잡히는 실제적인 어떤 물건 어, 서류 같은 걸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냐 이거냐 둘 중에 하나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오이 붙었으니까 뭐겠어요. e 스 t 이트는 가산이에요. 음. 견적 미리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오는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 수까지 맞춰줘야 되는 b가 정답이 됐던 문제 자 어렵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 놓으시면 좋겠고 복합명사가 예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출제될 때총 12회를 볼 때는 한 3개 정도 잡혔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시험이 많아졌기 때문에 뭐 24회도 넘어가죠 그렇죠 거의 한 30회 될것 같은데 올해는 어, 더 빈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한 6개 7개 정도 잡혀요 그래서 복합명사는 그냥 명사처럼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트레이닝 이런 거. 제가 정리 많이 해드렸는데 어, training 뭐예요? session 그럼 오답은 뭘까? traineded 가 오답이란 얘기고 그다음에 customer satisfaction 그다음에 오답은 customized satisfaction 오답이겠죠 그 다음에 음, retail sale 이렇게 되지, retailing 이렇게 안 돼요. 네. 다음에 safety regulation. 이렇게 되지, safe regulation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암기 자. 음. 트레이닝이 맞죠? 네.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7번은 쭉 훑었어요. 뭐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고요. 음 전치사는 얘네들 접속사 요거는 하나 자, Selling fewer microwave oven 자, 이 fewer가 없는 거예요. 어. 더 적은 microwave를 판다. 그 다음 appliance가 대문자니까 이 전자제품 회사가 reported, correct, uh, reported record profits for 자 reported 보고했대요. record profits 자 이거는 기록적인 수익 음, for the year 자 어때요 내용이 더 적은 마이크로웨이브를 파는데 수익은 어, 기록을 했대 반대말이네 그죠? 역접의 관계 자 정답 t h e s p i t e 자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음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요 음 얘가 이제 no를 조금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no하고 t h r 는 다르죠 no는 접속사고 t h r 는 어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또로까지 있으면 이것도 헷갈릴텐데 얘는 형용사예요 철저하게 어,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내용을 좀 잡아드렸는데 음 이제 딱 보면은 얘하고 얘만 딱 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ing를 붙이는게 요 두개밖에 없거든. 뚫어는 명사를 수반한지 수단과 방법일 때는 by ing를 쓰거든요. 그래서 얘 두개 중에 하나로 이제 해야 되는데 업보는 뭐뭐 하자마자의 뜻이 있고요. 아까 했듯이,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전치사, 판매해도 불구하고 이렇다. 그래서 뒤에 내용까지 반대되는 내용임을 더 확인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개 놓고 가기. 그렇죠 그래서 답의 처, 처리는 이렇게 하시고. 자, 얘가 8이네요. 그렇죠 그럼 총 문제가 31문제라는 게 있는데, 네. 자, 부지런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푸는 거. 제가 또 흉내해 볼게요. Uh, festival will be free food available for purchase from local uh, restaurants um, festival이 e 리야 그쵸 그 다음에 그리고 f o o d 가 있대 그래서 답이 a 이름은 틀려요 음, 자, 이름은 틀리고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역시 보기 보고 동사 찾으세요 자 동사 있죠 자, 뒤에 동사 있어요 뒤에 동사 없잖아 여기 동사 없는데 end을 쓰면 안 되지 그렇지 자, 왜냐하면 절이 이렇게 있고 엔드가 이렇게 있을 때는 뒤에 앞에 절에 등이 접속사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또 와줘야 됩니다. 자 지금 문장 구조는 이래요. 절이 있고 여기 심표가 있는 상태에서 빈칸인데 이 뒤에가 형용사가 있다라는 거는 여기 명사가 이렇게 와서 형용사가 얘가 수식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 부가. 그러면 이 앞에 들어갈 게 명사를 이렇게 수반하는건 뭐밖에 없어요? 전치사밖에 없네. with 정답. 자 D가 정답이 되죠 이렇게 쉽게 푸세요 자그 다음 2005월달 2025월달 C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시험이 세번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이 문제는 <웃음> 또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지 제가 흉내 members 자 while members of his department enjoy the lecture 어, 그의 부서에 멤버들이 lecture 강의를 enjoy 했다 에도 불구하고 Mr. Lion found it boring 그 lecture이 따분하다고 알게 됐다. 음, 자 그러면 이 멤버를 수직한는형사제인데 other, 다른 멤버들 있지, 각각의 멤버또 다른 한 명의 멤버, 모든, 아 모든 이래 있다. 자 d, 모든 사람이 이랬는데 이한 사람만 그랬다. 자 이름은 틀려요. 음, 여러분 틀립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자 뒤에는 내용 볼 필요 없어요. 얘만 보세요. 뒤에는 멤버스가 정답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other은 different, 라는 뜻이거든요 different, 자, different, different, d i 가 와요 r e n t d e r e n t d e r e n t d i f e r e n e r e n t different, r e n t d i f e r n t e r t h e r 얘도 t 수가 오죠 e 나 e 까 e r e 이 r y 이게 좀 우리 개 e r e 가좀 분감해서 e r e r y c a e r e e r e c r s e r e e 그 e n t d i f f e r t d e r t d e r t d e r e n t different, d 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웃음> 대충 몇 개이나 좀 보도록 합니다. 네. 제가 지금 한 20분 있다가 나가야 돼가지고요. 네. 음, 문제를 조금 빨리 풀어드리도록 하고, 또, 어, 여러분들은 약간 퍼즐을 누르시고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좀 들으시길 바랄게요 자, shares, open, runs, invites 동사의 어휘입니다 자 앞에 있는 Offer, 이 Promotional Offer은 뭐예요? 판촉행사 자 그러면 이 판촉행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진행이 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죠자 그럼 오픈스 어, 열린다 판촉행사 열려 5월 1일부터 어, June 15까지 자, 삐 그어 네. 오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개업을 한다든지 그런 뜻인데 어 이게 이때부터 이때까지 라는 게 어, 오픈을 딱 하면 언제 오픈한다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오픈은 on, May 1st. 곧 날짜에 오픈한다 그러지 이때부터 이때까지라는 어떤 기간에 대한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진행된다. 그래서 C가 정답이 됩니다. 야자가 봤다가 어, 좀... 이렇게 방심하면틀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훑었어요 whenever 어, 복합경제 부사 within 전치사 only if 접속사 even though 접속사 자, feel free to join our conference call 화상회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시에 내일 있고 그러나 you have the time 당신이 시간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있다 그러나 시간 있을 때마다 어, whenever 이거는 전치사니까 안되고요 자, 단지 시간 있을 때만,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 이상하죠. 자, 이거는, 어, 일단 뒤에 있는 이 시간 자체가 모든 anytime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whenever anytime이 있다고요. 자, 모든 때, 다 그럴 때 그게 아니라, 어, 2시에 시간 있으면 참석하세요. 그러니까 참석을 하시길 바라는데, 근데 시간 이 있으면 조건을 걸어줘야지. 자, C가 정답이에요. 한번 오케이, okay, 자 이건 조금 우리말로 약간 이렇게 딱 시원하게 나오는 그런 부사 의미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멈출 거라 셨을 것 같고요. 일단 remember 수하는 부사의 어휘 문제예요, 그죠자 그가 생각하는 job이에요. 인터뷰에서스포급바르 job, job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 c o n s i o u s l y 호기심 있게 기억했다는 건데, 자 그가 fondly 자 이게 음, 애틋하게 어렴풋이 기억하는 거예요, 어렴풋이. 어렴풋이. 한국말은 너무 맛이 바깔이 있어요. 펑 u n c 시간을 엄수해서 이 q u 다 이상하죠. 자 그럼 A로 틀렸죠. 음, curiously r e m 한다 그럴까? 어, 내가 f u n d 라는말 알죠. Fun, fun of you. be f u n of something. 그러면 은 이제 뭐좀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에, 이 사람이 어렴풋이 기억했던 job에 대해서 어, 얘기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생소했어요. 많이 출제됐던 그런 빈출 어휘가 아닌 님에도 불구하고 출제가 돼서 좀 골라봤습니다. 자, 5번 갈게요. 자, 이거는 to add up on to t h 전체 사 어휘 문제입니다. Upgrading to, 자, 동명상 것 같아요. Upgrading uh, tickets, 그 다음에 passenger. 자, extra e c o n o m y 티 t i c k e t upgrading. 한다라는 동작에 대한 설명이며 이렇게 다안 봐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뒤에 보면, passengers will receive a choice of a fresh uh, prepared meals. 자, 오케이. To, 안 되죠. 얘는 방향을 나타내니까 동명사 올수 없습니다. At, 동명사? 자, 이거는 뭐, aim at 같은 거는 뭘까? aim at이 동사구로서 어떤 거에 겨냥을 하다 그럴 때 aim at, I인지, 아니 aim at, 명사. 명사를 좀 수반하지, 동명사 좀 수반 안 하는 것 같고. Upon. 자, 얘가 답이에요. 아까도 Upon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앞문제에서 좀 했었는데, 뭐뭐하자마자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Upon이, 어, Upon, 이런 식으로 ing, upon, 음, ing, 뭐만 하자마자, 아니면 명사를 붙인 경우가 있거든요. upon arrival, 도착하자마자, 뭐 이런 거. 그래서 답이 c가 정답이에요. during은 동안이거든요, 동안. 이거는 또 뒤에가 기간을 이제 특정하게 나타내는 게 와요. during my vacation, during the meeting, 회의 동안. 동명사 올수 없습니다. 자, 6번 갈게요. 자, 6번, abcd 훑었더니 형용사, 예도 형용사, 부사, 명사, 자 올라가서 비 받고 뒤에 있는 어부까지 해서 아 해석해야 될것 같아 회용사 짜리긴 한데 자 그럼 볼까요 managers 건너뛰세요 자 make a great e f f o r t 여기 매니저가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자이 노력은 어떤 노력이에요 뒤에 있는 투구정사가 effort을 수식하고 있어요 to be of employee request for time off 자이 직원들의 어떤 문의사항을 문의사항에 대해서 뭐하는 노력일까 자 이거는 considerable이 뭐야 상당한 자 c o n s e n t r a t e 는 사려깊은 정답 b가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푸세요 c o n s e n t r a t e 는 뭐가 오냐면 of가 와요 be considerate of 이렇게 외우세요 어, 뭐뭐에 대해서 사려깊다 또 be uh, accustomed 투가 옵니다 Be responsible. 포가 오고요, 그렇죠? 자, be uh, non of 이 포워드 붙이고, 투도 붙이고 여러 가지 붙이네요. Be aware of 이렇게 자, 계속 나오는데 be familiar with 이렇게 be acquainted. 비어 a coin uh, spelling. 음, 를 같이 o 우면서이이게할 경우에는 조금 l 어, 시간을 단축시켜줄수 있어 가지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t l e b i 브 비어 커스텀 e b of e a of b e e a r b e r e s p o n s i v e f l e o f o e r s r n e s p r o n e s i e r s e o c be c u 뭐 어, a i t e i t be u i n 비 o a with r n b a with 를 s be acquainted with t 다 r o be a c q u a with t o be a a i r a i t i a with be a c 자, 7번 볼게요. 자, 7번 문제는 나오가슴을 어, 일단 자, 이렇게 홀드 셨어요그렇 자, 예 접전 다 되고. 자. 네, 접전 다 되고요. 전치사 much as Uh, given that 자 여기서 접을 두가지예요 지금 미하고 요거 접두 가지입니다. 앞에 뒤에 살짝 보세요. must be 동사 뒤에 are uh, technological profession 자 동사 동사 있으니까 접속사 맞고요자 요거냐 요거냐의 둘 중은 어휘까지 가야 됩니다. 어, 일단 until은 지속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음, 그래서 뭐 그냥 읽는 속도가 그쵸 여러분들 문법 속도와 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지가 이루어지면 어, 어법에 대한 문제를 다 읽으면서 정확하게 푸는 그런 어, 순간이 올 겁니다. 네, Just, Must be simple, easy. 어, 하다와 Not all customers 어, technological proficiency 하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customer이 technologically 어, 능숙하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이 모바일폰이 샘플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작동하기에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됨을 알수 있는 문제였어요 었자 됐죠 네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자 8번은 어, 여기 보시면 지금 앞에 빈칸이에요 only once a few either 자 이거는 얘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명사수식 부사가 있습니다 제가 얘를 정리부터 먼저 할게요 부사가 원래는 명사수식이 안 되죠 음원칙적으로 근데 부사가 명사 수식 가능 부사가 있어요. 어, 그게 지금 여기 나온 on 이에요. 얘가 좀 오랜만에 출제가 됐었는데 on, only, solely, 또 almost 이런 것들이 여기 뒤에 붙여서 명사를 수식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almost all 얘는 almost all of the people 이러면은 어, 여기서 우리 명사거든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main 브랜치만, 그죠. is open on w e e k e n d 한다. 그래서 요루지 이것만. 자, A가 정답이며 얘가 브랜치를 수식하는 명사 수식 가능 부사, o 니 정답. 이렇게 정리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9번 갈게요. 이 문제는 6에서 나왔습니다. 장문공략매우에서 나왔었는데, 어, durable 이라는 단어 뒤에 요거와 대등한 어떤 이 제품의 특징의 장점을 나타내야 되는데, 일단 제품의 아이템이 핸드, 헤드 밴드, 핫셋이었던 것 같아요 핫셋 어, using the new 뭐 polymer that was created to be 자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포 o 보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포터블이 음, 어, 가져다닐 수 있는 가능한데 p 텐 t 은 잠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 혼동을 주는 이런 오답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얄밉긴 하지만 여러분 말려들지 마셔야 됩니다 자, 플 l e x 플 b l e 자, 이게 정답인데, 뒤에가 이거를 뭐 이렇게도 바꾸고, 이렇게도 바꾸고, 밴드 형태를 이렇게 한다, 그런 게 있었어요. 비저블? 자, 이거 다안 되죠. 사이즈로는 크다라는 거고. 그래서 정답이 예. 즉, 5처럼도 풀리는 그런 6 문제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정답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10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어, i n t e 가 뒤에 붙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할 텐데요. 그죠? 자, 일단 내용 다 훑어볼까요? although intended for the use in sunglasses frames uh, uh, you okay. 아 이거 요거 연결이 되는데 그쵸 uh, Pastron 8's ability to bend without breaking was recognized by product development team as a characteristics for use in other products 자 이거 다 읽었는데 어, 이렇게 다 읽어서 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although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가 지금 여기 보기에 명사도 없고 동사도 없고 그런데 뭘으래요자 이게 음. 이렇게 여기가 주어가 있고 B동사가 이렇 있는데 얘가 빠진 거예요. 이렇게. 음 이거는 무엇을 위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용도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즉 빈칸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문장이 완벽하다? 완벽하네. 그죠왜 부사 구가 부사 아 저리 구가 줄어든 상태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 들어갈게 뭘까 처음에는 이거를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d 가 정답이 되는 부사짜리 문제였습니다 조금 이런 부사짜리는 어렵죠 자 우리가 맨날 동사 주변에 풀었던 것보다는 자 그다음에 2026월 다시 세 번째 달 문제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말이 좀 많았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이 노트를 했는데 대디아의 내용이 어, 이 A라는 남자가 is late to a meeting 회의에 어떠하다 늦, 늦다 자 조금 늦는다 is a little late, far late, seldom late, well 자 여기 시제를 좀잘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대한 평가를 한것 같아요 자 평가에 대한 내용은 여기 뒤에가 현재입니다 어, 늘상 그렇게 빈번하게 뭐 빈도적으로 late를 하지 않는다면 쓰예요. 거의 늦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다. 자, little. little. 그러니까, I'm a little late. I will be a little late는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해서 그때 늦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 he's a little? 그러면, he's always a little late. 그래서, always 주는가 그래서, 매일 조금씩 늦어. 이게 아니라, 지금 거의 늦지 않는다라는 빈도는 그 사람이 반복되는 행동에 대한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C가 정답이 됩니다. 아셨죠? 자, 2번 갈게요. 자, 2번 문제는, 자 이거는 어휘 문제 처럼 보이는데 예, 어법으로 저가 풀어 드릴 수 있어서 어 문제를 좀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university a l u n i is 자이번 부터 계속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 조금 낮이었는데 음 어두워지는요 음 하다가 나가야 돼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좀 어두워졌어요 자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문제는 음 responsive concern innovative please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 associate 이신이 is to offer membership discount를 하게 돼서 어떻다 자 여기서 일단은 어, 의미적으로 이거를 제공하게 돼서 기쁘다. 그래서 답이 어, d가 정답이죠. 이건 좀 쉬운 문제인데 제가 골라주는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외우세요. for c o n c e r n about innovative 어디에 뭐에 음, 대해서 신, 저기다. 자, 투부정사 붙이는 거 예외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를 붙이는 분사 이렇게 좀 많이 눈에 익혀놓으면 문제를 금방 풀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입니다. 자, 3번 갈게요. 자, 3번 문제는, 음, 보통 ETS에서 그렇게 내지 않는 문제인데, 굉장히 아주 뜸하게 이제, 어, 진짜 뭐 몇년 만에 좀 등장이 된것 같아요. 문 <웃음> 뭐냐면, 일단 자 의미적으로, 자, <웃음> 볼게요. except는 전치사. 전치사. 이제 except t h t 도 있긴 한데, 자 since 접다 되죠, 그쵸? 자 d u r i n g 전입니다. 자, <웃음> 그다음에 against도 전치사인데 뒤 보시면 when이 왔어요. when when there is bad weather. 자 이렇게 when절이 왔다라는 거는 음 일단 해서, 자 e m p l o y e e s allowed r e not a to uh, telecommute. 자, 임ploy들이 telecommute를 할수 있는 허락을 받지 않는다 bad weather일 때를 제외하고는 자 이런 <웃음>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어어 어, l 라 w 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됐던 문제예요. x 러 e 익셉이라는 단어에 뒤에가 명사가온다면 명사절이 올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사절이 올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이 테스트에서 내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게 익셉이라는 단어 뒤에 명사절을 출제 안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나왔다라는 게좀 독특해서 문제를 좀 골라 봤어요. 네. 네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아까랑 얼굴이 많이 다르죠. <웃음> 네좀 피곤하네요. 네자 그다음 4 번. 음. 자이 문제는 another, neither, whatever, those 자요것 때문에 문제 풀립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다 훑으셨을 것 같아요. Two proposal 자두 개의 proposal 중에 아어 이제 두 개의 proposal 중에 neither 이둘다 아닌, 아닌 것.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어, 이거는 neither, 어떻게 써요? neither A <웃음> nor B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어, 안 되고, 만약에 둘다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none of, none of the two, proposal. 이렇게 했겠죠. 그죠. 복수용사로. 어. 자, 그럼 정답. Another는 안 돼요. Of 때문에 될수 있는 거, those 밖에 없습니다. 자, those of the proposal. 자, 여기서의 those는 음 mm. presented at the, the directors meeting were approved. Okay, the director meeting presented in 2개 proposal 2개가 uh, mm, 어, 승인됐다. 이렇게 되네요. 일단, 월이 좀 단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렇 월이 복수 동사니까, 여기에 복수를 붙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Another 단수, neither. 얘도 단수 치고, whatever 안 되죠? 자, 도유지 정답.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자, 5번 문제는, 어, 또 여러 가지 붙이고 있어요. 자, throughout는 시간 명사 붙이면 네네. 공간은 곳곳에. Although. 자, 얘는 접속사. Later. 형사. Underneath. 전치사. 자, 뒤 보시면 the i n t e r n business loan process라고 해서 뒤 명사를 붙였어요. 되게 길게 붙였죠. 자, 앞에 보면 was helpful. 어, uh, 오케이. Okay. 도움이 됐다. 소속에 대한 전치사. From을 붙였는데. 어, 이 절차 하는 동안에 내내 이 사람이 도움이 됐다네요 그쵸? 그래서 t h 아웃이 정답이 됐고 이게 조금 독특하게 나온 좀 음,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제가 여기 정리했듯이 시간 정, 명사나 아니면 장소 명사를 붙였었는데 여기 프로세스라는 절차를 붙이면서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네, 이렇게 도움이 됐다라는 식으로 정답 처리가 됐네요 자 6번 갑니다 자 6번 문제 전치사 어이네요, 그쵸? According to, 무엇에 따르자면, instead of, 대신에, in regard to, 관하여, because of, 이유죠. 자, 앞뒤만 봐도 나오네요. Businesses가 있고, 뒤에는 residential area s 가 있습니다. 자, 이게 상반된 거잖아요. 업체. Residential은 거주지. 음, 그러면, 거주지 대신, 어, business에. 그래서 상반되는 걸 나타내는, 자, B가 정답이에요. 항반대기보다는, 이건 아닌, 이거 대신에 이거니까, 뭐, 대립, 대조보다는 그거 아닌 다른 것이다라는 그런 뜻의 차원에서는 좀 이렇게, 같은 종류를 앞뒤로 붙이는 건 아니겠죠, 그쵸? 자, 7번 볼게요. 아 오케이.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이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무슨 표현이냐면은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동사, of 그러니까 비동사하고 어 f 하고 이렇게 추상명사가 오잖아요. 음, 예를 들어 <웃음> help. 그러면 이제 형용사로 간주하세요. helpful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부가 들어갈 때자 그러면 앞에 customer satisfaction is of importance 잖아요. 불가산입니다. important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satisfaction is important to the c o m p a n y aiming 자 여기에 어, 중요하다 자 그러면 importance를 수식하는 형사의 어휘 문제를 이제 묻는 문제인데 diminished 자, 이거는 어, 축소된 어, 자 at most 최적의 최장의 일이 답이에요 좀 생소하지만 정답이되고큰디션은좀 오답이 쉽죠 어, 조건이 furthest 자 얘는 가장 먼 음, 거리를 나타내는 먼입니다 그렇정도은 further죠 U 그래서 B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most 뭐 정리할까요 most almost <웃음> almost 음. 자 o s 는 최상급 붙을 때 3절 이상 거 3절 모스 뷰 t b 이렇게 그 다음에 모스 s t of the 이렇게 할 때는 모스가 most i m p o r 그면은 어, 여기서 모스가부사고요그 o s t of the 하고 명사 를렇게 붙이면 여기서는 모스가 뭐예요 음. <웃음> 밑에다 내려서 적을게요 자 일단 명사입니다 almost 자, 이거 부사죠. almost 뭐 30% 음? 30% what r e i 30% okay. almost all. 자, 이게 이제 명사 수식하는 유일한 부사고. 그래서 almost는 거의라는 부사입니다. 그렇죠? 자, at most. 지금 나 at most. 음. 얘가 최적의라는 뜻이 되고요. 의. 그다음에 최적이라는 명사 형용사 명사 다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명사로 출제가 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은 형용사로 정답이 되지만 명사도 된 바가 있었음을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8번 갈게요. 자 8번 문제는 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어, 부사가 수식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볼까요? Is likely to affect the traffic in the area. 예를 음, 수식하는 부사를 찾으셔야 되겠어요. v i s i t ok 오케 자, 얘가 좋아요. v i s i t of a lower couple to. museum is likely to affect traffic in the area. 자, 여기 지금 시제를 관심을 가지시면 얘는 항상 그렇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네. 뭐만 하는 가능성이 있다. 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가능성이 있느냐? previously 이전에 r journally 갑자기. 어,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어, 이 lower couple이 방문해서 너무 갑자기 사람들을 이제 모으니까 어, 그 지역의 교통량의 체증을 갑자기 확 사람들이 모으다 보니 어, 급격하게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 라는 주 마이클리가 정답이 되네요 펑셔링는 시간을 엄수하여 스토링 엄격하게 자그 다음 9번 갈게요 그번은이자이 문제는 앞에 has가 있고 already saved가 있어요 자 이거는 동사가 완벽하니까 부사를 누르라는거 맞고 여기서 부사의 어휘로 이제 정답을 처리하셔야 될 텐데요 어, 일단 얘가 좀 단서가 되네요. 버트 역적. 음. 자, 인과 역접, 양보 조건. 아니, 조건이 아니라 양보 목적. 음, 인과 역접. 이거 내용을 잡으라는 거. 자, Mr. L was hired only last month. 자, 이 사람이 지난달에 고용이 됐다. 그러나 has already saved the, men, saved the company a significant amount of money. 자 많은 그런 돈을 회사에 좀어 절감을 시켰다라는 것 같은데요. 어, moreover 더구나. 이는 접속 부사로 많이 쓰이죠. 네잉니? 음 이거는 다른 식으로 말하건데 n e v e r l e s s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다. 자버트 역접. 자 좋네요. n e v e r l e s s 정답이 됩니다. 자 이는 접속 부사도 되고요. 여러분 두 문장 연결하는 식스에서그 다음에 부사도 돼요. 이런 식으로 문술자가 된 바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어가 okay, 있고 presentation. 자, presentation을 수식하는 형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일단 얘는 부사여서 안 되죠. join, constant, together. 자, 이것도 땡기세요. 함께 하는 presentation. D로 틀리는 거예요. 그럼. 자, joint. 얘는 어휘처럼 보이는 어법 문제네요. 자, 이 together은 부사고요 문미로 빠집니다. We study together. 그러죠. 자, 컨스턴트는 계속적인 거니까 안 되고 부자 그래서 형용사 요거 하나밖에 없어 A가 정답. 정답이에요. 이거 도형사지만 이거 의미가 안 되니까. 자, 11번. 자, 이 문제도 지금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버트가 빨리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버트가 역접이니까 내용 관계 얘 때문에 정답 처리. 자, 앞에 뒤에 내용을 좀 보세요. 그러나 the team convincer of its potential. 자, 뒤는 좋은 내용으로 어, 마무리 있으니까 변 좋고 안좋은내용이겠 네. 팀이 이 여자한테 포텐셜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시켰다요. 그러면이 여자가 마케팅 캠페인 이게 이제 있지네요 그렇죠? 마케팅 캠페인을에 대해서 어떻게 어, 느꼈다. 근데 이랬다. 자, 그러면 포텐셜의 가능성이니까 여긴 조금 어, 가능성이 없다. 어? 어? 좀 냉소적이고 뭐 어? 어?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겠네요. 그렇죠? product 답변을 붙여. be product b uh, keep of Be skeptical of, <웃음> 자, 이게 정답이죠. 냉소적인. Be a well of, 자, of, of를 다 붙이는 형사지만이 뒤에는 버트가 있고, 버트 뒤에 대용에 상반되는 걸 앞에 붙이다 보니 좀 부정적인 c가 정답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어요. 자 12번, 자이 문제는 명사의 어휘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뒤에 보시면 as being conducted인데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목적어의 어휘문제든 주어의 어휘문제든 수동태에 관련된 문제는 능동으로 바꿔보라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conduct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럼 conduct의 목적어가 주어로 간 거예요 그러면 conduct area t conduct audit 괜찮네요 그렇죠? 회계에 감사를 하다 정답 conduct a proposal 그래요 자 conduct product 더 이상하죠 그래서 conduct가 audit를 목적으로 수행하니까 이게 앞으로 주어로 가서 정답이 된 b 정답이에요 13번 갑니다 자,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팔섹스 6 문제를 기억을 합니다. 음. 합병이 될 것이라고 그게 이제 마무리 단계라는 게 앞에 부분에 있었어요. I'm certain that many of you are wondering about the impact of the merger. 자, 이 merger이 이렇게 해서 소용사절이 목적교 관계되면서 빠진 거거든요. 그럼 그 merger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단계에 과정을 갖고 있는 그런 아직 완성이 되지 완결이 되지 않은 그런 합병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On your uh, current position 자, 당신의 현재 포지션에서 자, 이 m e r g e 이 어떠할 것이다의 미래 성향을 나, 나타내겠죠 자, 일단 과거는 지우세요 자, 이 과거죠 또 had, Would you have a f i r s pp 과거네 그렇죠 얘는 동사도 아니네 자, 지우다 보니까 답 나오네요 정답은 may have 축축성 가능성을 나타내는 B가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자, 음 얼마 시간이 좀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음, 정리 좀 잘하시고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I wish you good luck. 자, have a good night. Bye bye.